애기 때는 진짜 많이 살했어언늘 기억나? 오늘 어, <웃음> 이 느려서 그럴 수도 있어. 어, 생일이 느리긴 한데 어, 근데 많이 큰 거야. 근데 보니까 지금 매트 위에 올라와 있었네. 아니, 너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라. <웃음> 매트 <웃음> 위에. 둘면 매트 위로 올라가 있었어. 잘 지죠? 양진아 조심해. 까치발 들어, 어쨌든 형은 쌀기로 안 돼서 나 알겠어. 이게 뭐야? 매트지 못해. 먹지 마. 야, 어지 마. 야, 어, 나 우리 우리 집가 사에 하러 오잖아. 아. 는 애들마다 응. 어, 가위. 아 가위. 네. 아니 가위. 다다 다. 어디 고거 아, 아만 있으면. 어, 돼. 어 만만 있으면 돼? 근데 엄청 예쁘겠는데 해리도? 응. 응. 응. 내가 부려보일부려 볼게. 여는건 언니가 할게 단조야 <웃음> 돼. 네. 아, 네. 응. 응. 아이 더더더 잘라줘. 어. 아니, 아니 음식을 <웃음> 여기에서 먹는. 얘들아 밥 먹을 음. 시다왔냉장고에 제가... <웃음> <웃음> 초콜릿 봤는데. 다안 얼었어. 그래? 어 지금 안 얼었지. 아 일단 밥을. 더 얼게 기다리자. 더 얼게 기다리자. 아직? 얼었는데? 아직 안 익었네. 응. 안 익었다고? 안 얼은 게 아니라? 나도 잘려도 초콜릿이 반쪽. 얼마나, 얼마 어이구, 나 진짜 어려워. 오, 아, 야, 어, 누러기. 뭐 바닥에 수라이. 야, 수라이 하지 마. 누렁이. 누렁이가 뭐야? 누렁이. 누렁이가 뭐야? 뱀? 뱀이 뱀이 누렁이. 근데 음, 내가 퀴즈 진짜... 낼 건데, 너네. 아유. 둘이 맞춰봐. 야. 말은 말인데, 걷지 못하는 말은? 써요요 뭔데? 네. 사람이 말하는 말땡말 말! 그냥 말땡 응. 아니 말이 말하는 말 뭐? 사람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하는 말 그거 아니고 그냥 동물말? 응 그거 아니에요 나 동물, 말은 말인데 걷지 감사합니다. 못하는 말 걷지 못하는 말 양말이다 사랑은 어. 사랑인데 갑자기 깨지는 사랑은? 응? 사랑 뭐야? 사랑 어 사랑 갑자기 깨지는 사랑 사랑, 사랑. 어 갑자기 깨지는 사랑 뭐야? 어... 헤어짐 <웃음> 땡땡땡땡 뭐야? 땡 아니야 그럼 뭐해? 정답은? 정답은? 응 갈라진다 에이. <웃음>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와 <웃음> 똥이 똥인데 내려가지 않는 똥은 잘... 내려가지 않는 똥은 뭐야? 그냥 네. 똥무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똥땡땡땡 <웃음> <땡, 땡, 웃음> 그 뭐야 정답 뭐야? 원숭이 <웃음> 하나 둘셋 차카 하나 둘차 하나 둘셋 <웃음> 차카 뱀, 뱀 봐봐. <웃음> 언니는 이렇게 만들었어. 봐봐. 응가, 응가. 뱀이 응가를 싸고 있어. 이만 아니야. 봐봐. 언니 는 이번엔 봐봐. <웃음> 좀, 봐라. 테리야, 좀 봐. 테리야좀 어, 보라고. 보라고. 테리야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걸 없애게요. 뭔가 음. 잘 그린다. <웃음> 너무 잘 그린다. 아니야 이거 너여서 산거지? 예인이가 했을리가 없어 산거에요 제가 다 <웃음> 언니 고마워 했어? 언니가 줬는데? 고마워 음 <웃음> 별말씀을 어머 별말씀을 <웃음> 화석이 꾸미니까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바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 세 장수가 하나 주세요 양수가요? 네아요 없는것도 있습니다 어? 이거 너 어, 맞아? 이거 뭐야? 아니요 아니요 안맞아 아니요? <웃음> 어 아니 그거는 어른도 못쓰겠다 <웃음> 어? 나한테 맞는데? 티네즈 맞아? 야 그거 맞는거 아니야 어? 어 발가락 그렇게, 그렇게 끼는거야 음. 음. 이렇게 끼고 맞아 맞아 혹시 이거 당신 가 없나? <웃음> 오슬로마서 온걸 걸어. 편하게 걸어봐. 편해? 네. 편해. 어, 편해 안 편해 보이는데? 편집에? 발에 뒤로 나오는. 뛰어봐 그러면. 야 앞에가 빛이 들었어. 여봐요 여봐 이렇게 빠져. 이거 사진 찍는 용이다, 그렇지? 집어 던졌어. 어, 응, 애기들이라서 그냥 잘랐어. 원래 우와. 이렇게 겉에 이런. 렇게 야, 이거 우리가 잡아온 거야. 뭐야? 아, 저게? 그때, 어, 봤어. 한 번에 이렇게 멀티면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다. 멀티가 잘안 되는데. 어, 어, 난 이렇게 못하는데. 아. 아. <웃음> 야, 왜 벌써? 어, <웃음> <웃음> 반칙이야. <웃음> 와. 오보시와나 보내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좀 가져갈게. 엄마 가져갈게. 네 개만. 안돼. 먹을아 싫어해? 엄마 줘. 이거 먼저 먹어. 지금니까. 지금 우리가. 야 언니 봐봐. <웃음> 스파게티 먼저. <먹고 웃음> 뭐야? 와, 야 이거 응. 진짜 맛있어. 엄마. 맥주 와인. 아, 그런. 양치는 다안 먹을 것 거의. 와, 어.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콘솔린 와인 같은 맥주는 어. 엄청 맛있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나? 많이 고더 따로. 물감 많아. 근데 양 되게 많다 이거다. 비싸지. 어. <웃음> 와, 역시, 셰프는 네, 프리는 근데... 것도 틀리는 아니 스래 이런 막으 아닌데, 워 야지! 고마워! 고마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가 고마워! 고 고마워! 야지 고마워! 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마